첫째, 가세연이 제시한 의혹의 근거 자체가 수사자료이기 때문에 who, 누가, when, 언제, where, 어디서, what, 무엇을, why, w h o w 어떻게의 여섯 가지의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너무나 병악하게 사실이 제시된 점 이준석발 국힘당의 두 번째 위기는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가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면서 당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핸드폰도 꺼둔 채5일여 동안 잠적을 해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울산까지 내려가서 겨우 달래서 데려온지 불과 보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이번에는 선대위의 모든 직책을 관두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고 이 방송 저방송에 나가서 자기 당의 후보를 디스하는 평가질에 몰두고 하 있는 모습의 이준석 급기야 국힘당 의원들이 나서서 철딱선이 없는 행동 고마해라면서 당대표에서 사퇴하라는 주장을 내놓 기까지 했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당원들의 탄핵 서명운동이 시작되고 있고 이런 와중에 가세연에서는 이준석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터뜨리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언제쯤 이준석이 철이 들어서 아닥하냐 아가리닥치냐면서 이준석발 국힘당의 위기가 언제 끝날 것인지 이제는 지친다는 지지자들마저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찬의 시사이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만드는 데 힘이 되고 자극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최근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 최고위원과 갈등을 빚었고 이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가 그게 바로 민주주의라고 원칙론적인 말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의 이런 발언은 자기가 없어도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토라져서 선대의 모든 직책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것. 이것이 두번째 이준석 파동의 핵심 내막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준석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선대위를 박차고 나가서 두 번째로 당무 거부를 했습니다. 당대표는 선거 시기에는 당연직 선대위원장이 되는데 이 업무를 내팽개친 것 자체가 당무 거부로 해석되는 행위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11월 말 1차 이준석 파동 때는 아예 핸드폰을 끄고 잠적해버렸 고 이번 2차 이준석 목리는 잠적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당무 거부로 해석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각종 언론에 나가서 자기 당의 후보와 선대위를 뒷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국힘당의 대표가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사건건 국힘당 내부 총질로 해석되는 평론질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세번째 페이스북 등 sns에 윤석열 후보의 발언 하나하나를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글을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고 보니 그 누구도 이준석을 감싸주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첫째 윤석열 후보도 이준석이 공개적으로 할 얘기와 비공개로 할 얘기를 좀 가려주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두 번째. 김정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준석이 자기의견을 페이스북에 발표를 해서 그것이 불료파음을 이야기한다면서 경고성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세번째 20여명의 당초선의원들의 모임에서는 이준석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격앙된 발언들이 나왔고 당대표에서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 습니다. 선거를 불과 70여일 남긴 상황에서 계속해서 당대표의 몽리라는 초유의 악재를 두 번씩이나 겪고 있는 윤석열 후보도 애써 표현은 자제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이준석을 끌어안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주한미 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후보님의 요청이 있으면 복귀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 기자의 질문에 본인이 당대표로서 역할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하자 다시 기자가 복귀될라는 요청은 따로 안 하시겠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묻자 거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딱 잡아 끊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같은 말의 행간을 읽어보면 이준석에 대한 윤 후보 의 기류도 심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말의 취지는 이준석 대표 당신이 당대표로서 무엇이 의문지 스스로 잘할테니 복귀하든지 말든지 본인이 알아서 하라 나는 별도로 복귀하라마라 요청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윤 후보도 더 이상은 달래고 싶지 않다고 하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도 당후보가 정책적으로 약속한 것을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언론에다 대고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선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준석의 최근 행보에 직격탄을 날려보낸 상황이고 보면 이제 이준석은 국힘당 내부에서 속된 말로 개털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이준석으로서는 어쩌면 정치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지도 모르는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가세연의 주장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첫째, 가세연이 제시한 의혹의 근거 자체가 수사자료이기 때문에 who, 누가, when, 언제, where, 어디서, what, 무엇을, why, where, how, 어떻게의 6가지의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너무나 병악하게 사실이 제시된 점, 두번째 1913년 8월 15일 아이카이스트 사회의 전 담당 김모씨가 이준석에게 숙소 및 접대 명목으로 130만원을 사용했다고 시점 금액 이 두가지를 밝혔고 비고란에 모호텔 룸셀롱 가로열고 성접대 가로닫고 라고 써서 장소와 구체적 금액 사용방식이 적시되었고 이어서 약 일주일 후인 2013년 8월 23일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이 조직은 어려운 집안의 중학생 들에게 무료로 영어 수학 국어를 가르쳐주는 야학 교사들의 모임과 같은 성격의 조직인데 이 조직의 대표인 이준석에게 추가로 90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는 정황들이 당시의 상황에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점 세번째 성로비를 했다는 김상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카이스트 출신 이며 이준석 대표도 카이스트에 입학했던 경력이 있어서 누가 보아도 서로 가까운 인맥관계 일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점네 번째 2013년 8월 15일과 23일 이준석에 대한 성접대 및 9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이후 불과 세달 후인 2013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전 유성구 소재 카이스트 융합연구소를 방문해 아이카이스트 김대표로부터 전시품 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있는 점 그래서 이준석이 접대를 받은 시점 에서부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를 만나는 시점까지의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 으로서 한참 활동을 하던 그 시점 이준석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자연스러운 추정이 가능해 보이는 점 다섯번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그 이후에 실제로 240억원 가량의 투자금 유치에 성공한 점 이런 몇가지 포인트들은 이준석이 가세연의 주장처럼 성상납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일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고 만약 이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준석의 정치생명은 끝이라고 보이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결론입니다. 국힘당 김태흠 의원은 sns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철딱선리가 없고 너무나 무책임하다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첫째 참다참다 참다 한마디 한다면서 당대표는 패널이나 평론가처럼 행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한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다. 당내의 다양한 이견과 불협화음을 하나로 묶고 정권교체라는 목적을 향해 당을 잘 이끌고 가야할 막중한 책무가 부여된 자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두번째 그런 당대표가 끊임없이 당내 분란 을 야기하고 여당을 향해서는 부드러운 능수보들처럼 관대하게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이러면서 공보단장과의 이견에 불쾌하다고 선대위원장직을 던져버리는 무책임 내던진 후 불과 몇 시간도 안돼 당을 폄훼하고 윤 후보를 디스는데 몰두하는 그 가벼움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세 번째 비단주머니 운운하면서 재 갈량 노릇 좀 그만하고 자기만이 세상의 중심이고 가장 옳다는 오만에서 빨리 벗어나라면서 당대표로서 국민들의 열망과 시대적 소명을 담은 정책 슬로건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보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참으로 철딱선이 없는 당대표 이준석에 대한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후보의 차례입니다. 이준석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을 이준석에게 돌려주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